흩날리는 눈송이처럼 가벼운 미소 미술라본 그림처럼 스쳐갔지 멀리서 하늘 지나면 늘 그렇듯 가는게뜬 눈앞에 멍청한 어른 되지 않는 또 다른 피를 뺀 새로 시작한 얼굴은 항상 빛나 나도 뭔가 만들 땐 필요해 날마다의 희망 영원한 믿지만 그 영원한 게일부터내안내 없을까 봐 괴로운 것도 좀 괜히 하지 면연결그만 혼자 외로움을 들이키는 하로도 또 새로운 작품 위한 새벽을 기다렸지 고역에 흘러가는 하루도 밤새워 지친 손끝에 그대가 있으니 이제 웃음여 널 멀리 보낼게 아 만나러 갈게 그때 내가 너 있는 그곳으로 갈게 음예 지금은 야 yeah, 고생 많게 타올 라도 yeah. 사실 사철 도 많이 웃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지 이제 너좀 챙겨 난 걱정 그만해도 되니까 사둔 반찬 다시 어도 까먹지 말고 아침 좀더 먹고 가면은 안 되니 얼굴 잠만더 보기 아쉽다야 괜히 참 보일 때까지만 있을게. 피곤할 텐데 전화해도 돼. 도착할 때쯤 내가 문자 보낼게. 길 작년 봄에 마중 나갔던 길 같은 곳에 발걸음이 더디네 아끼는 말들 조용히 입기 미설리네 배운 나가는 길 작년 봄에 마중 나갔던 길 같은 곳에 발걸음이 더디네 아끼는 말들 잘가 감기 조심해 만나러 갈게 그때 내가 너 있는 그곳으로 갈게 손을 들고 가는 뒷모습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